네. 자, 이렇게 좁아졌어요. 많이 좁네요. 음. 자, 당점이 바뀌어야 돼. 진정, 설정이? 그죠 근데 여기서도 네. 이제 스트로크? 응. 음. 어, 보여주세요. 네. 맞춰야 돼.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웃음> 좀 다들 어려워하는. 좁은 각, 좁은 각. 걔가 왜 더블 쿠션부터 했냐면 네. 이런 좁, 좁은 각들 때문에 그래 음, 네. 자 이렇게 좁아졌어요 <웃음> 많이 좁네요 네. 자 기울기가 한칸한칸 한칸 정도 되죠? 한 칸? 한칸 정도만 들어 놓을게요 네, 네. 자 두께는 무조건 그냥 8분의 1, 2두께 자 당점이 음. 바뀌어야 돼 중단, 설정 및?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스트로크 꼭 음. 해버리면 여기서 다시 서자 음. 스트로크 안 바뀌는 똑같이 활발하게 해요 네. 힘을 풀고 응. 한번보여주세요네 맞춰야 돼당점 <웃음> 놓고 똑바로 활발하게 딱놓게 똑바로 활발하게 딱놓게음 내려가죠 네, 네. 아. 거의 다 이걸 이용을 하는 거야 난 이게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두께도 두께인데 네. 여기다가 놓고 거의 반듯한 형태에다 놓고 그 당점으로 저기서 쳐보는 거야 저기서 이렇게 음 똑같은 그림으로 내려가죠 어, 네. 거기에 맞는 스트로크를 자꾸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제가 음. 꾹 쳐볼게요 음. 여기다가 꾹 쳐버렸어 그러면 은좀덜내려간다봐봐 이렇게 음 다시 아, 맞긴 맞네 음 너무 샷을 꾹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음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두께 라인도 정하지만 휴선을 정해버리거든요 지금 내가 회전을 조금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중을 치면 한이 정도로 칠거 아니에요 얇은 두께로 칠 거면 네. 제가 회전을 주니까 근데 큐선을 이런 형태로 하나를 정해버려요, 이런 형태에서는. 어... 공에다가 절대 안 바라보는 거죠. 아, 그래요? 여기를 바라보는 거죠. 음... 큐선 비슷한 두께를 칠 거니까 어차피. 이 오... 봐, 이제 얇게 맞잖아요. 이제. 네. 네. 지금 두께가 좀 잘못 맞은 게 아니라 네. 스트로크 때문에 그래요. 음... 방금 너무 꾹 밀고 들어가 버리니까 음... 저기서 약간 튕겨질 수 있는 음... 게 없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가볍게 저기다 한번 튕겨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도쪼라도 내려간다는 거지. 음.. 네그려가요좀렇 해야지. <웃음> 조금 두꺼웠던 거지 음, 지 맞아요. 네. 네. 브릿지가 너무 길면 음. 어려워져요. 음. 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내가 천천히 쳐도 더 튕겨질 수 있는 형태밖에 안 돼. 음. 힘을 더쓸 수밖에 없으니까 음. 브릿지 길이 때문에. 그러니까 좀더 줄이는 거지. 음. 잡고 줄이고 당점 맞춰서 두께를 아, 너무 예민하게 안쳐도 되니까 음. 저기서 속도만 맞춰볼게요 이렇게 속도만 맞춰도 내려가는 모습은 생긴다는 거야 음. 비슷한 두께를 맞추잖아요 네. 음. 음. 근데 여기서 내가 너무 밀어놔버리면 회전이 여기까지 살아버리면 안 되니까 음. 원쿠션에서만 한번 맞고 원에서 투로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음. 놔둬야 되는 역회 전이 네. 먹지 않게 몇 전이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죠 음. 음. 자 됐어 됐어 아, 완벽해 완벽해 <웃음> 완벽해 는 아. 아니 근데 지금 스트록이 되게 좋았어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치면 거의 다 내려가 음. 거의 다 근데 이제 그 김예은 프로가 네. <웃음> 네. 시합 중에 쳤잖아 시합 중에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지금. 음. 기울기만 좀 찾아서 두께만 조금 더 바꾸는 거지. 음. 기울기가 만약에 두 칸에 가까우면 음. 2, 3 두께 가까이 치는 거고. 음. 그러니까 최대한 일자보다, 일자냐, 일자보다 조금만 더 뒤로 가냐. 그 두께를 음. 먼저 맞춰놓는 거야. 음. 근데 이공 같은 경우는 일자를 보내나버리면 지금 바로 맞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일자보다 조금 더 뒤를 보내는 거야. 이 공이 떠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지금 한칸 반이에요 네. 근데 이 공은 거의 기울기가 두 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아, 네. 그래서 8분의 2, 3 두께라고 하는 거 음. 아까 붙어있을 때는 네. 기울기에 따라서 조금만 두께를 조금만 바꿨는데 이 공은 좀더 바꾸는 거지 아. 뒤로 갔다 가야 되네 약간 거죠? 뒤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근 당점은 거의 비슷해 조금 조금씩 내려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 아, 됐다. 한 번에 성공했네. <웃음> <에이>. <웃음> 아이, 제자가 너무 좋네요. <웃음> 그냥 하나 보여드리자면, 네. 멀어. 기울기가 커. 음. 지금 전대 척에 3에 돼 있어, 지금 현재. 한 5칸 정도에 있다고 음, 쳐. 요 네. 마이너스 팁을 줘도 되는데, 네. 당점을 2칸 정도를 더 내려도 어. 되는 형태가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는 배팅이 좀 있는 선수들이 이제 음. 많이 치는 형태인 거지. 음. 원래는 네. 내가 1 2시뭐 쓰리 팁을 준다고 치면 이번에는 그냥 거의 정 중앙 정도로 치는 거요정 음. 중앙을 치면서 스트로우 똑같이 치는 거지. 정 중앙을 치면서 스트로우 똑같이 치는 거지. 안 바꿔, 뭘안 바꿔요. 음. 그럼 덜 내려간단 말이더 쪼개 음. 쪼개지는 거지. 음. 그걸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볼드를 치는 거지. 음. 뭐 꾸드롱 선수들도 이런 거 진짜 잘 치잖아요. 맞아요. 같은 선상에 있는데 뒤로 살짝만 나왔다가 야가뭐 음. 맞는 형태로 이렇게 어. 이런 거 많이 잘 치잖아요. 네. 네. 근데 거의 다 대부분이 두께하고 스트로크. 음. 빨리, 빨리 잡는 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잘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안 됐구나, 잘. 네. 음.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네. 이거.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네. 저번그 더블 쿠션 할때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음. 이 3, 4, 5를 또 써먹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 더블 쿠션. 오, 어떻게 써먹어요? 그냥 기울기 3일 때 네. 굴려놓으면 이 공을 맞아요. 흉간이요? 더블 쿠션으로. 아, 더블 쿠션으로요? 네. 여기 네칸일때 상단 치는 두께를 그냥 굴려 치면 더블 쿠션이 맞아요. 아, 저쪽 멀리 있는 네. 게 맞아요? 네. 전... 엄청 우신데요 그냥 굴려놓으면 맞아요. 똑같이. 다 거의 코너를 향해서 아, 들어가죠. 그러네요. 네. 오, 신기하다. 더 편하게 칠수 있겠어요, 미국. 네, 그러니까 뭐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근데 만약에 지금 네칸 자리인데 세 칸에 있어요. 음. 자 완팁만 주면 돼. 완팁이 될 수도 있고 음. 반팁이 될 수도 있고. 음, 그건 제가 그쵸, 그쵸? 찾는 찾아서 찾는 거지. 잡았죠. 음. 음, 네, 음. 맞아 있어 요 이거. 확실히 속도감에 이렇게 굴려 치면 네. 맞을 것 같아. 거의 맞아 있어. 요 이것도 꿀팁인데 네. <웃음> 이게 시합 때잘안 보인단 말이야 계산이 잘안 되잖아 어, 음. 이럴 때 네. 어, 내가 몇칸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차가 몇에 걸려 있는지 만 확인해서 회전을 조금 더넣 건지 당점을 조금 더 내릴 건지 음... 네, 기준점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네. 편하게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횡단 연습을좀 많이 네. 하죠 <웃음> 횡단은 진짜 못 치죠 <웃음> 네, 횡단 연습은 뭐, <웃음> 횡단 진짜 못 쳐요 혹시 또 다른 횡단이 혹시 다른 분, 궁금한 횡단이 있나요? 배열이? 어... 아니요. 제가 이게 두께 실사 많기 때문에 음. 이거를 완벽하게 해놓고 다음에 또궁금하면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또 검사하러 오니다 진짜. 네. <웃음> 꼭 오셔야죠. 알겠습니다. <웃음> 이제 TV 들어오면서 룰이 달라졌잖아요, 연맹이랑. 그만큼 일점짜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저, 정말 공짜 음. 뱅크샷. 공짜는 음. 음, 없어요. 공짜는 <웃음> 없어요? 이 자리라고 생각요 뭐, 로 가라. 음. 그럼 이런 거 어차피, 어차피 공짜야. 이게 공짜야. 음, 음. 다들 잘 모르시는 시스템. 원뱅크. <웃음>